타이밍 타이밍을 신경 써서 들어가야겠죠. 요운동과 파이리 경기 시작됐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어, 훈서 선수를 좀 노리기 위해서 한담이 선수가 좀 붙기는 하는데 네. 네, 결과적으로 약내일겁고 네, 아래쪽? 어 이거 그냥 투는데요 그러네요. 어, 초반에 주도권 지금 많이 빼어아 왔죠 이러면? 은 박성기를 파이리 쪽에서 둘이나 쓰면서 이러면 요맹이를 어쨌든 커트시키고 어, 싶을 기관상... 텐데 잡았어요. 이제 다시 들어갈 수 있죠? 한번더 들어가요. 우와! 1 3 실종 범위 마무리! 아, 이거는 파일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그쵸. 예, 네, 지금 타이밍에 사실, 킬만 안 줘도, 그러니까 체력만 안 빠져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네. 킬까지 지금, 어,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울자마자 같이 숨보로 들어와주는 모습이었거든요. 지금처럼요. 네. 자, 대본 크랩으로. 당겨졌었죠 네. 이제, 오, 한꺼번에 지금. 이거 테이프를 캐릭터. 네. 악마와. 열심히 데미지를 넣고. 악마와. 키면 스킬로 버티다가 결국에는 체력 때문에 앞으로 을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차이가 아, 안났고. 아, 아, 바로 보강과 버팁니다 이거. 이거 지금 좋았죠? 각성기 정말 좋았습니다. 예. 한번 뭐 보딘도 딜넣으면서 일단 버틸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고요. 네. 아 근데 나머지가 지금 체력이 너무 안 돼요. 버틸 수 없어요 이거. 게다가 파이리는 홀라각 각성기가 있죠. 그렇죠. 아직 남아있어서 예예 일단은 한번 버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최대한 일단은 체력 분배에서 좀 아껴줘야 아, 되는데 이거는 게이트 오브 이럽션 자체가 쉽진 않은 각성기라서 아물고 5대4 이거 어 그냥 순서 다 보나요 각시기 썼어요 네 이거 지금 체력이 두 명이 아슬아슬한 상황인데 이거 각성기 끝나는 타이밍이 한번 들어올만 하거든요 이 운동도 신호 잡아서 물어야 되죠 기공사 지금 타이밍이 굉장히 이제 뛰거든요 이제 오이나 데려가면 일단 쉐드로 버텨요! 7초! 6초! 아 이게 어디까지 버텨질까요? 배틀마스터라서! 2초! 맞아서. 아 1초! 결국 파일이가 버팁니다! 아요맹이 아, 선수가? 음. 야 엄청 경기 힘들었겠네요 네. 괴로운 시간에 52만 받은 딜예이 반대로 저희가 항상 극찬을 할 때는 어우 이거 뭐 p p 피해량이 막 50만이에요 이러는데 받은 피해가 뭐 엄청난 탱커 역할 어 그니까요 아까 보면 운동팀은 위쪽으로 많이 올라가서 아래로 끌어내리면서 좀 길게 묶는 각을 보더라고요. 네. 홀라들이 계속 돌진으로 각을 좀 바라봐주는데 아 이것도 쉽게 걸리진 않습니다. 이거 그랩 딱 나와요. 와 진짜 잘 피했죠, 방 네. 그렇죠. 반응속도 좋았고. 아, 그래서 몰아찢는 어, 근데 대문이 지금 포함해서 어, 질기 서다 빠졌거든요. 그리고 와! 다운! 훈서! 그런데 불 속이었어서 살짝 버텼고. 저풍신초래? 두명못었고요 네, 이거 두 명은 컸어요. 한담이 체력이 조금 더 빠졌습니다. 어, 그리고 레오누콕 선수는 일단은 어 캐어 스킬이 없는 상황에서는 상대의 좀콤보를 끊어주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경기의 초 중반에서 어디에 각성기를 몰아을 것이냐, 이것도 전략이거든요. 그렇죠. 이거 지금 아낀 거예요, 일부. 네. 자, 근데 여기서 아, 일단 정리가 되네요. 여기에서 버텼으면 대박이었는데. 하나씩 교환이 될줄 알았는데 요맹이가 버티면서 오히려 자 스코어는 요운동이 앞서갑니다. 어 지원우는 쪽 너무 시간 잘 되면서 버티고 있었고요. 네. 네 지금 그렇죠. 본인들의 일단 체력이 빠졌, 빠졌죠. 하지만 근데 지금 박성기가 아직 하나 더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둘이나 더. 네. 두명더 있어서 아직 기공사가 남아있다는 건 한번 확실한 키를 자, 박성기 아 드디어 아래쪽에 잡았고요. 예. 훌라가. 저 훈서. 쪽을 위태롭게 만들면 이제 더블 킬 각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결국 강철의 싸움이 될까요? 지금 악마까지 쓰면서 훈서 선수가 지금 살아나온 모습이거든요. 맞아요. 이러면 시간이 얼마나 남지 않았습니다. 스코어는 동점이라서 지금부터는 물리면 자 근데 이런 짧은 이거는... 시간에는 시간 동기가 많은 쪽이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더프 어, 마스터가 아래로 몰고서 갔던 기한번 쓰면 여맹이에 무거운 건이 하나 남아 있기는 한데요. 여기다 갔어요. 저희 아 둘도 아 같이. 근데 아, 아 대신에 대신하고 나. 오 이거. 소나일도 갖고. 아 서로 아직 막, 몰라요 막혀요. 아직 모나요. 지금 오초까지 모라서 여렇죠 아, 끝났고 여운동이 여운동이 이대로. 아 아 지금 칩표 나오고 있네요. 네, 섹시망도 호날두 선수가 아까 혼자 고립돼 있을 때그 스킬만 뭐 두개 정도를 사용했었는데 그걸로 버틴 게 컸고 바로 뒤에 진영이었기 때문에 곤장 나와주는 이 케어 플레이까지 연계 있는 그런 콜이 나왔습니다. 진짜 베틀 마스터가 데미지에 엄청난 신경을 쓴것 같은 게내 명각의 벼락차기와 섬랭 넣는 게다 피해 증가가 30% 15% 다 붙어 있거든요. 네네. 보고 있었습니다. 와그레으로 살려주네요. 예. 네. 데몬이 사실 이렇게 태어 스킬도 나쁘지 않은 편이라서. 아, 그럼요, 그럼요. 아 굉장히 하이브리드라니까요. 예. 스틸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예. 절장 한번 띄우고. 이거 평타로. 등장 전고3 단계. 아 근데 호날두가 너무 아픈데요. 어느 쪽 이렇게 많이 맞았나요? 아래쪽에서. 아두 아, 명이게 같이 물렸었기 때문에 답이 없죠, 이거. 아 이거 좀만 기다려, 콜았죠. 아. 자, 그래서 하나 더. 네, 충신처로 이거 지금 거리를 양쪽 진영을 한다비야! 어. 붕괴시키려는 어. 움직임이었죠 요명이 선수. 그런데 아, 이거. 이거를 또 훌라가 네. 네. 네. 네. 심리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 선수들은 자. 딜로 딜로 아하. 여기서 한타비가 결국 끊깁니다. 어 근데 지금 신성 번들어 가도 이게 딜로스가 다 채워졌거든요. 약간 차이가 좁은 느낌. 오히려 역습이 되죠. 어 이거 약간 진영 자체가 네. 어 이렇게 되면은 누꼽 선수가 아, 이렇게 못 나와요 이거. 네. 면역 다 붙어있어서 격면 격면 네 위험하죠 고마운 게요 하나씩 하나씩 데려갈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순차적으로 이게 차이가 그러니까 레오누꼽 선수는 여기서 살아야 되나 아니면 빠져야 되나 판단을 빨리 줘야죠 네. 자 결국에는 요맹이 선수 각성기를 한담이가 썼어요 아까부터 요운동 선수들은 또 각성기를 좀예잘 쓰는 가 보였었고 그냥 묶어, 자 묶어서 죽었으니까 가둬서 판단에 체력 많이 빠져서 갈 수가 아우 공작 일단 밀어요 순서 가은 거죠, 순서 같은 거 다시 한번 들어가요. 이거는 세시다 같이 세시다 같이 보신초래마무리 그 다른 선수들 살기 위해서 그대로 잡으려는 판단인데요. 자 그러면 파이리가 언제 타이밍을 잡을 건지 결정해야 돼요. 아 이거는 둘을 잡기에는 시간이 일단 부족해 보이는데. 십 초. 아자 그다음 일단 하나, 하나를 더 잡았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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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생존만 하거나 아니면 딜만 넣어라 라는 이제 그런 뭔가 어, 목적이 있으면 은 조금 더 수월하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렇게 생존까지 신경을 쓰면서 딜도 넣는 게이 딜러로서 쉽지 않거든요. 그럼요.